이것저것 건축 아이디를 찾아보던 중 훑어본 제 눈에 딱 박힌 게 있더라고요 신전 사실 실제로 보지도 못해봤지만 그렇다고 문제될 게 있나요? 없는 걸 창조해내는 거 그게 저희 크리에이터가 한 일인데 말이죠 그럼 가보죠 원래라면 그림대로 만들까 했지만 그러면 너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제 방식대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야생의 새도 이쁠 것 같지만 현재 야생 서버는 다른 걸 하고 있기에 트레이티브 월드에서 돼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분화우처럼 생긴 구덩이 안에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나무가 다 잘리면 이제 울퉁불퉁한 바닥을 전부 이어줘야 합니다. 네, 이 울퉁불퉁한 바닥을 전부요. 바닥을 캐다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든게 아무리 크레에이티브지만 신옥에 있는 서바이벌보다 한참 느리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뭐... 바꿔야죠? 성급함 255와 네라국의 조합은 그냥 묻혔습니다.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보여드려야죠. 잘 보세요. 잠시 성급함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성급함은 제골 속도 및 공격 속도를 증가시키는 이펙트입니다. 레벨 1당 채굴속도가 20% 증가하며 현재 제가 받고 있는 임팩트 레벨은 255레벨이니 이는 즉 채굴속도가 5100% 증가한 걸 뜻하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네드라이트 곡깽이가 돌을 0 6초만에 부수니 계산해보면 0 0 0 4 9 0의 부류, 그냥 0 0 0 5초라버져 이렇게 빠른 속도로 땅을 밀면 지긋지긋하던 언덕은 방금 모두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1.19.1 언덕을 넘었더니또 다른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멍이란 이름으로 떡하니 자리잡은 협곡들이었죠. 그렇지만 제가 누구입니까? 감독님, 그음 주세요. 아, 내가 감독이지? 갑니다. 우선 이 구멍 은들을 모두 채워는, 아니 흙으로 채워줄 겁니다. 흙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두 가지의 협곡을 모두 채우고 나면 제가 지을 신전의 지면은 모두 다져진 겁니다. 흙으로 모두 채워진 이 평평한 평집이 이제 본격적인 건축이 시작됩니다. 우선 중심을 잡고 동서남북상하 모두 대칭을 잡아줄겁니다. 왜냐면 그래야 이쁘니까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게 황금비율과 크기를 잡아주고 지금 보이는 이 안쪽을 모두 채워줘야 죠 하지만 편집의 힘을 빌리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땅을 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판을 모두 깔았으면 이제 기둥을 세워줘야 합니다. 자 우선 대략적인 기둥의 위치와 크기를 잡아야 하니 판 위에 기둥들의 위치들을 잡아줍시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기둥은 고대 그리스의 모델 기둥으로 도레이 라는 형식의 기둥입니다. 도리아 형식의 기둥은 아래가 굵고 위로 갈수록 얇아지는 원투의 기둥을 뜻하죠. 우리가 흔히 사진으로 접한 이 헤파이토스 신전의도리아 형식의 기둥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있 신전이죠. 이제 만들어진 이 기둥들 위해 지붕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원래 지붕 규격에서 많이 벗어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저만의 지붕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멋이니까. 다 지은 신전 중앙에 메인이라 할수 있는 석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유튜브 로고를 들고 있는 모습을 지으려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5만가지를 다 건축해도 조각상 건축은 더럽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제 스킨으로 건축하려고 합니다. 후기에 부상했던 모습은 짝다리를 짚고 흔들거리는 포즈로 알려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인터넷을 뒤지다 좋은 포즈를 발견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포즈보다 가장 직설적이고 가장 유명하며 우리나라뿐만 이 해외에서조차 큰 인기를 끌었고 국내 게임, 가정, 정치, 그림, 더빙 모든 것을 통합하였던 우리의 추억의 양수를 느끼게 해주는 그것은 바로 프레 e 스더 n 네 태양만세입니다 이만큼 병마시면서 멋있는 포즈가 얼마 없더라고요 하지만 유튜브 신전인 만큼 대사는 프레이스 더 유튜브 가 되어야겠네요. 이제 조각상에서 내려와 신전 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근데 또 그냥 일자로 만들면 밋밋 하잖아요. 그래서 둥글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복선이야뭐 10년 동안 마크를 주구장창한 저한테는 아주 이지한 것이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것이 계단 옆에 절벽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땅을 덮어야 하더라 고요.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해보죠 제 유튜브에 처음 올리는 크리에이티브 영상이라서 불안해긴 했지만 이 정도면 뭐잘끝낸것 같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하는 마이크래프트 유튜버 일린이었습니다